드디어 마지막 보스 피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루인이 등장해서 보스 시간을 뺏는 던전이구요 그리고 본체인 듯 엄청 강한 골렘이또 등장해서 당황하게 하는 보스입니다 이번 보스는 감전저항이 필요합니다 감전저항이 없다면 감전당할 때 2초에 한 번씩 2600의 고정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전저항을 챙겨가야 하는 보스이고요. 피어즈 역시 10초마다 전체 공격을 하는 보스입니다. 앞에 나오는 루인을 상대할 때는 다행히 전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피어즈는 뒷자리 숫자가 3이 올때 전체 공격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전저항이 있는 외포는 나마리의 블레실라, 프리, 오르타의 나츠네 아이나가 있습니다. 저번 공작에 사용한 스펙을 그대로 가져가되 감전장만 챙기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실 겁니다. 안 돼. 우리 라비밥줄 시간이야. 저희는 <웃음> 준비됐어요. 이번엔 다른거는 세리아드 힐리앙 아티팩트를 챙겨갔다는 정도이네요 루인을 상대할 때 루인 체력바 밑에 노란 게이지를 주의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저 게이지가 풀로 찰때 어미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엄청 아프고요 그리고 이 게이지가 두번 도달할 때마다 루인의 창공격이 흡혈로 바뀝니다 어 미세하게 체력이 차는게 보이는데 저처럼 딜로 공격력을 12000정도로 맞춰서 오시면 은 문제없습니다 창 찌르는 모션 때 피하시면 또 흡혈당할 일이 없고요 어, 솔직히 스킬 이펙트다 머다 해서 좀이 찌르는 모션 잘 안보이긴 합니다 워낙 패턴 자체가 쉬운 보스라서 전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바리에로 미리 LP 채우고 왔고요 들어와서 이렇게 세리하다고 놀면서 또 LP포인트 채워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다 채웠고요 자 이렇게 스타트 하자마자 팔로우를 통해서 바로 계단 위로 가줍니다 계단 위로 오시게 되고 로인까지 들고 오면은 그때 팔로우 푸시고 공격하시면 되고요 시작은 언제나 나마리의제르티온 뚝배기 자 여기서 이제 하백이 있으신 분들은 테오두라로 변신하시고 혹은 사마일 변신 그 다음에 세리아드는 하백 하백에 해방 스킬 써주시면은 좀더 더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하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변신 바로 쓰지 않았고요 자뭐 크게 오른게 없습니다 저 메인 딜러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마리의 마크 위에 저 빨간색 타겟 표시 보이죠 저 표시에 보스로 공격한다는 표시거든요 나마리에만 어차피 공격하니까 야금야금 피하면서 체력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잡고 나면은 아까 계단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스를 잡을 수있고요 그래서 조금 한 1초 2초 더 시간을 벌게 되죠 그리고 계속 이 자리에서 싸우시면 됩니다 다른데 이동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오르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브레이크가 빨리 되고 오르타 없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브레이크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브레이크를 조금 늦게 하는게 피어지는좀더 쉬워요 4초마다 터지는 감전 잘 보시면서 피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을 해줍니다. 이때 해방 스킬은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사라지면은 팔로우 켜시고 계단 밑으로. 여기 계단 밑에 있으면 안 맞거든요. 자, 안 맞죠? 끝나자마자 바로 오른쪽이다 왼쪽으로 맵의 맨 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끝에서 또 이제 말뚝띠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으면은 보스의 저 레이저 공격 한 대도 안 맞습니다 그 누가 잘자 여기서가 문제긴 한데 여기 진행할 때 조금 체력 깎이는 게 늦으시다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클리어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공격력 12000상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자 딱히 뭐 컨트롤 할 것도 없죠 그냥 왼쪽에 보이시는 마나 만화, 만화 게이지 보시면서 캐릭터 돌아가면서 m p 물량만 먹어주시면 됩니다 히톤 부족하면은 h p 물량먹어주시고요자 카샤 카샤트 저만 나올 때 이제 골렘 나오거든요 바로 메인캐스트 끄시고 자동사냥버튼풀로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골렘을 먼저 때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딜량 제일 높은 캐릭터만 쫓아오기 때문에 나마리에만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주먹 한방한방 한방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다 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번더 등장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딜 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남은 시간이 어 10초, 5초 막 이런식이면은 솔직히 클리어 힘듭니다 여기 지금 잡았다 되면 사실 모르겠는데 한 2초, 3초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이 좀 10초대 오시는 분들은 공격력 더 키워서 와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챕터 보스 공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새로운 7챕터를 향해서 전투력 올리는 시간을 가져할것 같네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